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정유성입니다. 어, 오늘은, 어, 우리 장 속에, 이제, 그 창자 속에, 배 속에 가스를 제거하는 방법, 가스를 빼는 방법에 대해서, 음, 어, 여러분은 뭐 기존에 알고 있는 제가 올려드린 자바라 운동법, 뭐 물병들기나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가스를 배출하는데 성공하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아직도 이렇게 그걸 이제 어깨 통증이나 이렇게 팔꿈치 통증이나 손가락 통증 혹은 목의 문제 때문에 제대로 적용을 못 하면서 가스를 제대로 빼내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는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그 저는 그래요. 그냥 이렇게 한 가지 방법이 안 되면 다른 방법도 있다. 어. 일단은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것는 해봐야 된다는 것. 이 가스 문제라는 게 실질적으로 현대의학에서도 실제로 제대로 연구가 되어 있지 않고 사람들은 막 배에 가스가 차서 죽어가고 있는데 어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딜 찾아가야 될지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어떤 그런 참 답답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하여튼 오늘은 또 새로운 형태의 가스 배출법을 조금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 잘 들어보시고 어, 저하고 같이 운동도 조금 해 보시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 여러분들 왜 창자의 가스가 왜 배출이 되지 않는다 않느냐 라는 것은 뭐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알고 계시겠지만은 여러분 창자 형태가 좀 변했어요 그리고 폐의 형태로 좀 변해, 변함으로 말미암아서 가스가 이렇게 호흡기를 통해서 배출이 되지 않는데, 어, 이제 방귀를 통해서 가스를 배출된다는 거는 이거는 그 원래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일단 방귀로 너무 가스가 많이 나오면 일종의 병이에요. 가스 실금이라는 병이니까, 호흡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스가 계속 배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고, 여러분들, 일단은 그 창자, 그죠? 어, 오른쪽 창자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커져 있다, 혹은 아랫배 창자가 너무 커지면서 가스가 위로 못 올라오고 있다. 또, 여러분들, 양쪽 폐, 폐가 양쪽이 커져 있다거나 기관지 확장증이나 폐쇄성 폐질환이나 이렇게 폐가 커지면서 위장을 그위식도과략근을 눌러버리면 가스가 위장에서 못 올라옵니다. 그죠? 혹은 한쪽 폐가 커져 있는 경우에도 위식도과략근을 누르면서 가스가 못 올라오면서 막폐 속이 해지죠. 그냥 아프기도 하고 어,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뭐이 동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구독자 여러분들 뭐 이런 얘기 또 하면 또좀 답답하시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지 있을 수 있으니까 그죠? 아 자활라 운동법 이라는 게세가지 요소가 꼭 필요해요 다리 동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이쪽이 오른쪽 창자고 이쪽이 왼쪽 창자고 어요 부분이 위식도 과략근이에요 이렇게 폐고 그러니까 폐가 이렇게 커지면서 위식도 과략근을 누를 수도 있고 오른쪽 폐가 커지면서 가스 이동이 정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자 가스 이동은 원래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오른쪽 창자에서 왼쪽 창자로 가스가 가서 왼쪽 창자에서 위장을 통해서 식도를 통해서 호흡기를 통해서 가스가 이렇게 제가 인위적으로 가스를 배출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바람을 부는 게 아니고 식도에, 위장에 있던 식도에 있던 가스가 확 이렇게 밀려 나오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방법은,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배우기가 힘들어요. 저도 왜, 어떻게 이걸 하게 됐는지는 저도 이해를 할 수,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가스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왼쪽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여러분들 가스가, 오른쪽 창자가 커져 있는 분들은 가스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지 않고, 오히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꾸 넘어가면서, 대장 쪽으로 넘어가서, 방귀 형태로 자꾸 나와버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있고 이제 자바라 운동법이라는 거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다리 동작과, 팔 동작과, 머리 동작과, 아, 네 가지 요소입니다. 바람 부는 동작. 이걸 통해서 이제 가스를 배출해내지 않습니까? 그죠? 아. 근데 이제 기존의 구독자 여러분들도, 여러분 다리 동작을 계속한다. 팔 동작을 계속한다. 좌우 비대칭을 고려해서 팔 동작을 한다. 혹은 머리 흔들기도 좌우 비대칭을 고려해서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면서 좀 게을러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조금 좋아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긴장감이 떨어지면서 다리 동작은 안 하면서 팔 동작만 하고 있다든가 다리 동작, 팔 동작을 하면서도 머리 흔들기는 안 한다든가 이빨 딱딱거리기 이런 걸안 한다든가 이러면서 가스가 잘안 나오면서 컨디션이 확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다리 동작 아. 간단하게 나와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하, 내가, 내가 답답하니까 일단은 뭐 배우셔야죠. 다리 동작과 팔 동작, 머리 동작, 바람 풀기 동작 이게 네 가지가. 동시에 작동이 돼야 가스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죠? 다리 동작은 기본적으로, 오른쪽 다리를, 두, 뭐, 아, 좋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한세번 정도 흔들어주고, 왼쪽 다리를, 예, 왼쪽 다리를 눌렀다, 들었다, 내렸다, 눌렀다, 이렇게. 이렇게 눌렀다, 들었다, 내렸다, 눌렀다, 들었다, 내렸다, 눌렀다, 들었다, 내렸다, 눌렀다, 들었다, 내렸다, 내렸다 이렇게 똑같이 해주면 돼요. 오른쪽 다리는, 들었다 내렸다만 해주고 왼쪽 다리는 눌렀다 들었다 내렸다 눌렀다 들었다 내렸다 자 이런 식으로 두 번을 두번두번 두번 해도 되고 세번세번 세번 해야 됩니다 자 이런 동작을 통해서 이 오른쪽 창자에 있는 가스를 왼쪽으로 이동시켜 주는 거예요 이동시켜서 그 다음에 팔을 흔들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바람을 부는 거예요 자 이게 기본적인 자바라 운동이에요 자발학 운동을 이렇게 좀잘 이해를 못 하신 분들은 팔하고 머리만 흔들면 자발학 운동이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가스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오히려 왼쪽에 있던 가스만 쑥 빠지면서 오른쪽 창자에 있던 가스는 그대로 남아버리는 그러면서 창자의 균형이 또 무너져 버리는 현상이 벌어지니까 주기적으로 뭐 5분이나 10분에 한 번씩 달리 동작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달리 동작을 해주셔야 가스가 계속 왼쪽으로 갔다가 팔을 흔들고 머리 흔들면서 왼쪽에서 위로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죠 그죠 어, 그리고 일단 물병 같은 걸 이렇게 활용을 하면 더 빨리 올라온다고 랬랬죠 그죠, 그죠? 자, 바람을 불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자, 팔을 위로 많이 흔들면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일정한 시간 뭐 5분이나 좀 하다 보면 뭔가 창자 쪽에서 가스가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걸 그냥 한번 하고 그쳐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고 여러분들 주기적으로 이렇게 몇 번씩 어, 하루에, 두,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해보시면 세번 네번 다섯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런 동작들을 해보시면 가스가 나올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또 실질적으로 느낄 수도 있고 어, 그렇습니다 꼭 물병, 물병은 물 이제 보통 이제 4번이나 5번 정도 하루에 해주라 이렇게 꼭 얘기하는데 근력운동 차원에서 그 외의 시간 이제 팔을 흔들면서 이제 다리 동작과 기억하세요? 다리 동작 안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제가 사실을 보면 다리 동작을 안 하면 왼쪽에 있는 가스만 쑥 빠져버립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스가 따라오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리 동작을 꼭 해주고 다음에 팔 흔들기와 머리 흔들기 물병, 물병을 물병 하지 않을 때는 맨손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 뭐 도움을 받으시면 머리 주머니에 도움을 받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가스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작업에서 이제 어깨가 아프신 분들이나 혹은 목 디스크를 갖고 계신 분들이나 뭐 하여튼 이렇게 뭐 고관절 쪽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나 하여튼 허리 쪽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이런 동작을 못, 하, 못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벌써 이제 오랜 시간 아프시다 보니까 몸이 다 망가지면서 이런 동작을 못하니까,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어떤 안타까움이 있죠. 그죠? 그래, 하 오늘 이렇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거는, 어, 누워서 하는 가스 배출법이에요. 누워서 하는 가스 배출법이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어, 같이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 해보시는 게 좋고 아 그니까요 혹은 오른쪽 아랫배가 너무 아프시다든가 오른쪽 배가 많이 아프신 분들 오른쪽 오른쪽 배가 많이 아프신 분들 이게 모래주머니에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양말로 만든 건데 이 속에 이제 비니, 비닐에다가 쌀을 넣으세요 쌀을 쌀을 어느 정도 넣나하면 종이컵 있잖아요 한 절반 정도 그러니까 한 100g 정도 돼요. 100g 정도 쌀을 비닐에 넣어서 양말 속에 넣었어요. 양말 속에 넣어서 스카치 테이프로 이렇게 묶었습니다. 묶어갖고 이걸 왼쪽 발에다가 차야 돼요. 이렇게 왼쪽 발에 차게 되면 이게 임시 모래주머니가 돼요. 어, 모래주머니가 되는데 이 무게감으로 인해서 오른쪽 창자에서 왼쪽 창자로 가스가 이동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상자가 심하게 아프신 분들은 이런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게 좋은데 뭐 모든 분들한테 적용되는 게 아니니까 어 굳이 다리 조작을 잘 하시면 모레쯤은 안 차도 돼요. 근데 차는 게더 효과를 더 극적으로 보는 것은 맞습니다. 극적으로 보는 건 맞고 일단은 누워서 하는 방법은 일단 해보죠. 그냥 뭐 원리를 다 설명드리면 여러분이 너무 지겨울, 지겨울 수도 있고, 일단 누워서 하는 방법도 일종 비슷해요. 그러니까 앉아서 하는 자바로 운동법의 원리를 그냥 누워서 하는 자바로 운동법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 원리를 그냥 적용을 해놓은 거니까 도저히 안 되시면 또 어깨가 너무 아파서 안 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 다른 방법이라도 찾아서 이렇게 해내야 되거든요. 일단 해야 가스가 나오니까, 소화도 되고. 아, 여러분, 제 목소리가 잘안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동작을 지금부터 같이 한번 조금 따라 해보죠. 좀 따라 해보고, 시간이 꽤 걸려요. 아, 한 20분 정도 걸리니까, 여러분들, 저도 그냥 여러분을 위해서 같이 동작을 해드리겠습니다. 해드리니까, 이 동영상을 보면서, 같이 해보는 거예요 어,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죠? 어. 일단 눕습니다. 자, 오른쪽 상대가 너무 이렇게 아프시거나 이렇게 충수라 그러죠. 맹장, 맹장 쪽에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 이렇게 모래주머니를 왼쪽 팔에다가 이렇게 착용하시고 하는 게더 좋아요. 원래 왼쪽 발에 다가 착용하시고 하는 게더 좋고 자, 이렇게 착용을 했습니다. 보이십니까? 그러면 왼쪽 발에 힘이 들어가면서 이게 피가 가는 곳에 가스가 이동한다. 그죠? 아,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가고 피가 가는 곳에 가스가 이동한다는 라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를 이렇게 적용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원래는 원래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개그음이라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보면 인터넷에 이제 개그음이 좋다, 뭐, 붕어 동작이 좋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그걸 통해서 도움을 받으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 아주 많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그걸 뭐 해보다가 그냥 효과 없어서 그냥 포기해버리신 분들도 많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 나름대로 일리는 있다, 그 방법도. 근데 문제는 이제, 놓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 우리가 개가 어떻게 놓습니까? 보통 이렇게 사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걷지 않습니까? 그죠? 무릎을 꿇고 이렇게 걸어요. 자, 이 동작을 그냥 이거 하라 그러면 일반인들이 하겠습니까? 잘안할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냥 개그름 동작을 해봐라, 이러면 잘안할것 같고, 또 이게 또 무리가 많이 따라요. 손목이 아플 수도 있고, 이것도 내가뭐 어깨가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 동작이 또 어려워지시는 분들도 계세요. 팔꿈치가 아파서 또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손가락에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뭐 주먹을 쥐고 하든가 대처 방법을 계속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못 한다 하고 그냥 덮어버리면,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는 배의 가스 처리 문제인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 살게 되니까. 근데 이렇게만 해서는 이게 조금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게 우리가 이게 앞쪽과 뒤쪽을 항상 균형되게 이게 가스와 피를 올려야 되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앞쪽만 하다 보면 나중에 조금 몸이 약간 이상해져요. 느낌이 그냥 막 현기증이날 수도 있고, 막, 그렇게 그래. 하여튼, 좀, 압정만 하면 문제가 있어서. 자, 여러분한테 이제 지금부터 이제 동작을 가르쳐드리는데, 일단은 눕습니다. 자, 아까 그 개그름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누워보는 거예요. 누워서 어떤 동작을 해야 되냐 하면, <웃음> 자, 요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일단은 오른쪽 다리를 한 다섯 번 정도 들었다 내립니다. 자 하실 수 있으면 지금 따라해 보세요 하실 수 있으면 이렇게 동영상을 보면서 따라해 보세요 자그 다음에는 왼쪽 다리를 10번을 들었다 내립니다. 10번을 자, 10번을 이렇게 들었다 내립니다. 자, 10번을 들었다 내립니다. 자 이런식으로 오른쪽 다리 5번 왼쪽 다리 10번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한 가지 꼭 실행 하셔야 될거는 입으로 바람을 좀 가볍게 세게 불지 말고 가볍고 약간 어 너무 짧게 불지 말고 이렇게 약간 한 2초 정도 약간 긴 템포로 이렇게 불어 주세요 세게 불 필요도 없어요 자 이렇게 또 너무 빠른 템포로 불지 말고 한번 불고 나면 한 5초 나 6초 7초 정도 있다가 또 부는 거예요. 너무 막 이렇게 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또 이렇게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다리동작을 섯번 오른쪽 다섯 번 왼쪽 10번입니다. 왼쪽을 더 많이 해야 돼요. 왜? 오른쪽에 있는 가스를 지금 왼쪽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왼쪽 다리에 힘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왼쪽 다리에 모래주머니까지 착용을 했어요. 그 모든 분들이 모래주머니를 착용할 필요는 없는데 근데 착용하면 효과가 더 커요. 그거는 분명해요. 어. 그러니까 안 해도 괜찮습니다. 안 해도 괜찮은데 착용하면 효과는 더 크다는 라걸 알겠어요. 어? 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자이 상태에서 5번, 10번 하면 오른쪽 무릎은 그냥 세우고 계세요 대신 에 왼쪽 다리는 이렇게 조금 흔들어 주는 게 좋습니다. 왼쪽 다리는 네, 계속 흔들리는데 자이 상태에서 그냥 음. 자 왼쪽 다리는 하여튼 아까 이제 오른쪽 다리 다섯 번 외에는 이렇게 누워 있을 때는 왼쪽 다리를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하여튼 움직여야 돼요. 자 기본적으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자이 상태에서 자, 뒷목, 뒷머리를 이렇게 들어봅니다. 뒤통수를 누르면서 이렇게 몸을 이렇게 띄워봅니다. 자, 이렇게 띄워보기도 하고, 자, 이렇게 엉덩이를 들고 어깨를, 양 어깨를 이렇게 눌렀다, 뗐다, 자,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눌렀다, 뗐다 하고, 자, 또 팔꿈치를 이용해서 후, 이 가슴을 들었다, 내렸다 합니다. 가슴을 들었다, 내렸다 하는데, 아, 네. 엉덩이 들면서 가슴을 좀 들었다 내렸다고 이제 뒤쪽 근육 등근육을 조금 이렇게 피가 좀 올라오게끔 도와줘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깨가 너무 아파서 못견디거든요 팔꿈치 누르는 것도 여러분 잘 보세요 어깨 아프신 분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어깨 아픈 걸 약간 해결해 줄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팔꿈치를 주먹이 손하고 각도를 보세요 이렇게 드는 것도 있고 다시 이걸 내 약간 이 주먹을 앞으로 보내 갖고 이렇게 드는 방법도 있고 혹은 팔을 이렇게 위로 이렇게 하고 주먹을 이렇게 해서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약간 이렇게 이렇게 들면 이 견갑골 통증이나 이 어깨 뒤쪽 그 관절 쪽이 아프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동작이 돼요. 그러니까 팔의 주먹의 위치, 손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그, 등 쪽의 통증이 많이 완화되는 그런 게 있어요.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해주고, 이제 왼쪽 다리를 자꾸 흔들어줍니다. 왼쪽 다리를. 자, 왼쪽 다리를 틈틈이 흔들어주고, 다시 한번, 자, 뒤통수를 좀 눌러주고, 자, 이렇게 하고, 자, 머리도 한번 들어주세요. 머리도 한번 들고, 자, 목에도 힘을 좀 주세요. 목에. 아, 자. 자 이렇게 흔들어 주고 목에 힘좀 주고 좀 흔들어 주고 자이런 동작을 한 3분에서 5분에 걸쳐서 일단은 먼저 합니다 그게 두 가지 동작이 계속 반복이 돼요 이렇게 누워서 하는 동작과 누워서 하는 동작과 개걸음처럼 어? 개가 개 걷는 짐승이 걷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동작이 두 가지 동작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가스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일단 누워서 하는 동작은 일 기본적으로 그 표본을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일단은 따라해 보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또 하셔야 돼요 어? 자두 자, 번째 동작은 이제 개걸음입니다 개걸음인데 <웃음> 자 여러분 이 자세가 뭘 의미하냐면 이 사람은 일단 직립보행이잖아요. 직립보행으로 을 쓰여 있으면 모든 게 내려가요. 창자도 내려앉고 피도 내려가고 모든 게 힘이 밑으로만 작동이 되면서 실제로 창자가 내려가면서 아랫배가 볼록해지면서 가스가 못 올라오는 분들도 계시고 내려가면서 폐가 내려가면서 위장을 덮어버리면서 가스가 못 빠져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내려가다가 결국 오른쪽 창자가 커져서 가스가 못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대장이 너무 커져서 가스가 방귀로만 계속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세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상시에는 거의 다리와 엉덩이 있죠 허리 쪽에만 힘이 계속 가야지는 앉아 있는 자세나 서 있는 자세 이게 다리와 허리 쪽에만 힘이 가는 자세예요 그런데 근데 그리고 보통 이제 동물들이 걸어가는 자세를 보면 이제 상체를 활용하죠. 상체를 또 머리도 이렇게 활용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가고 피가 가는 곳으로 가스가 이동한다라니까 자 상체에다가 힘을 주고 후, 바람을 불고 이렇게 하면 피와 가스가 이 위쪽으로 위쪽 라인으로 계속 올라오게 돼요. 올라오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배고픔도 조금씩 느낄 수도 있고. 소화가좀 된다는 그런 느낌도 될수 있을 수가 있고, 어떤 그런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해볼 거는 해봐야 되고, 그죠? 해볼 거는 해봐야 되는데. 자, 이런 동작을 합니다. 이제 자, 이렇게 한번 그냥, 한번 대충 한번 걸어봅시다. 한 발, 한 발,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걸어보세요. 자 바람을 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머리도 이렇게 흔들면서, 자 흔들면서, 침대에서, 뭐, 너무, 이렇게 공간이 넓을 필요도 없어요. 뒤로 그어도 돼요. 자, 이렇게 뒤로도 걸어봅니다. 자. 자, 바람을 불면서.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손목이 아프신 분들은 손목이 아파요. 또 어떤, 어떤 분들은 이 동작을 해서 어깨가 또 아플 수가 있어요. 어깨가 원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혹시나 또 이런 동작 따라 하다가 또 뭐, 뭐, 당신 때문에 어깨가 아파졌네,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이. 여러분들, 여러분 이제, 하실만 하면 하시는 거고, 그니까, 러막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어떤 동작을 해도 다 아파져요. 그러니까 안 하던 운동을 하면 다 아파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당장 못 하더라도, 그냥, 일단은 알고 계시다가, 어떻게 하든 할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보는 거예요. 손목이 아프시고 이런 분들은, 한 번씩 이게 주먹을, 주먹으로 이렇게 걷는 것도 도움이 돼요. 니까 그러니까 주먹을 쥐고 이렇게 그러면 손목이 덜 아파요. 자, 이런 식으로 그, 이렇게 걷는데 이제 걷는 게 끝이 아니에요. 걷는 게 끝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자 일단은 자 우리가 일단 조금 뭐이래뭐 굳이 이말 걸을 필요는 없어요. 많이 걸을 필요는 없는데 자 이렇게 하다가 팔굽혀펴기를 한번 씩 하세요, 그러면 상체 이 가슴 쪽으로 피가 많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아까 등 쪽으로는 아까 우리 첫 번째 동작에서 미리 올려놨고 후, 자 팔굽혀펴기를 이렇게 하다고 하면 자 피가 더 많이 올라오겠죠 또또두슬 움직이는 거야 응? 자요번에는 이마 누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마 누르기는 어떻게 하냐면 이마를 땅바닥에 대고 자꾹 누르면서 자, 입을, 그 목에다가 힘을 주고,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이마를 바닥에 대고, 목에 힘주고,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 하면 됩니다. 자, 이마를 대고, 이런 동작을 좀해줘왜인가 하면, 여러이 자세가, 이게, 뒷목 쪽으로만 피가 올라가고, 앞목 쪽으로는 피가 안 올라오는 자세이기 때문에, 한 번씩 이마를 눌러줘야, 또 위장에서 식도를 통해서 가슴 올라오는 길이 가슴 쪽에, 앞쪽에 있기 때문에, 이마를 꼭 눌러줘야 돼요. 이마를 눌러주고, 자, 손목이 아프면 주먹을 쥐고, 이렇게 좀 걷고, 자, 이렇게 또 한참 하다 보면, 막 이게 하여튼 팔근팔 손가락 손목 팔꿈치 건강에 안좋으신 분들은 막 목이 좀 힘들어요 참 통증이 오려고 하고 막 그러니까 이런 동작도 있습니다 응용 동작이 아니라 팔꿈치로 걷는거야요 팔꿈치로 팔꿈치로 이렇게 그럴 수도 있거든요 자 동작이 되게 웃긴데 근데 가스만 나온다면 뭔 짓을 못하겠습니까 그죠 자 이런식으로 자또 이렇게 게 몸을 이렇게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이렇게 해보시는거죠 지금 이런 모든 동작이 뭘 의미하냐면 배에 있는 가스를 이렇게 가슴 쪽으로 식도 쪽으로 올려서 호흡기를 통해서 뽑아내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가고 피가 가는 곳에 가스가 이동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합니다 자, 걷기만 하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러다 또 심심하면 네, 똑같은 동작을 계속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똑같은 동작을 계속하는 게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자손 뭐 손바닥으로도 하고 자 손바닥으로 누를 때는 여기 손바닥 아래쪽 있잖아요 이쪽에 힘을 주고 손가락 끝에다가 힘을 주고 그러니까 손바닥 전체를 활용하기보다는 손, 손바닥 끝과 손가락 끝에다가 힘을 주고 이렇게 동시에 힘을 주고 혹은 이 손바닥 아래쪽만 힘을 주고 그어도 조금 덜 아파요. 어.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거는 이제 여러분 조절을 하면서 하세요. 제가 뭐 그렇게 하다가 또 손목이 막 당신 때문에 아파졌어요. 이러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이제 제가 올린 동영상에 보면 손목 통증 치료법 손가락 통증 치료법 뭐 손가락 관절염 치료법 이런 거다 올려놨어요. 팔꿈치 통증 치료법 이런 거다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아프시게 되면, 그 동영상들을 이용하면서, 일단은 해결을 하세요. 해결을 하면서, 이런 운동들을 해나가야지, 이제 일단 아프면 사람들이 도망을 가요. 도망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이제 가스가 안 나와버리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일단은, 제가 올려놓은 동영상들을 보면서, 한 가지씩, 한가지씩 해결을 하면서,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이 동작을 얼마나 해야 되느냐. 사실은, 아까, 저, 거 뒤로 누워서 하는 동작은 한 5분 정도면 충분한데, 이 동작은 한 거의 10분 정도를 해야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10분 정도 해야 되고, 자, 이 동작이 응용 동작이 되게 많아요. 자, 이렇게 있다가, 자, 이게 계속 가슴 쪽으로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또, 다리 동작 한번 해봅시다. 다리를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심심하니까. 자, 이렇게 하면 뒤에 기립근이나 고관절 근육이 또 도움이 돼요. 여러분들, 이게 누워서 하는 운동이 극기 운동보다 훨씬 도움이 된다는 라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이렇게 또 하고. 자, 이번엔또 이런 동작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발끝을 딱 대고. 이렇게 응, 팔 다리쪽 폈다가 내려왔다가 자 바람을 부으시고 자또 힘드시면 팔꿈치를 또 대세요 자또 이렇게 또한 걸어보고 자 이러면 계속 이 어깨 쪽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계속 눌리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해줍니다 바람 부으시고 자, 손목이 아프시면 또 주먹을 쥐시고 자, 주먹을 쥐고도 이렇게 팔굽혀게할수 있어요 자이제 다리 동작도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옆으로 이렇게 들어보면 옆으로 이런면 아래쪽 창자에 있던 가스가 앞뒤로도 이렇게 흔들어 보고 머리도 이렇게 자꾸 흔드는 게 좋아요 흔들면 흔들수록 가스가 더잘 올라오니까 이 무릎을 이 안쪽으로도 이렇게 하시고 이 모든 게 그냥 원리에 따라서 그냥 적용을 하는 겁니다 손바닥으로 너무, 사실은 이게 손등으로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근육이 벌써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잘안 되시는 분들이 태반인데, 저도 이게 잘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아파요. 근데, 이제, 복싱 선수들이나 권투 선수들, 이렇게 해서 팔굽혀펴기 하시는 분들 있어요. 어, 근데 이것도 연습을 하면 오히려 손목이 더 튼튼해집니다. 근데, 안 되시는 걸 뭐, 억지로. 그니까 러 갑자기 할, 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갑자기 하다 보면 다쳐요. 다치시니까 자, 이렇게 하다가 원래는 한 10분 정도 해야 되는데 10분 정도 막 계속 이렇게 할 힘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나 팔꿈치로 대고 이렇게 좀 쉬세요. 자 이렇게 약간 흔들어 주고 다리도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자, 이러면, 이러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아랫배에 있던 게 이렇게 창자가 위쪽으로, 가운데 쪽으로 싹 몰리기 시작해요. 창자가 가벼워져요. 그 짐승들이, 동물들이 이렇게 보면 배가 출렁출렁 하면서 이렇게 걸어 다니잖아요. 그죠? 다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몰리면서 아랫배나 오른쪽, 왼쪽으로 치우쳐 있던 것들이 창자가 이 가운데로 쭉 몰리면서 가벼워져요 출렁출렁거리면서 그러니까 가벼워져야 가스가 잘 나오고요 왜 배가 딱딱하면 가스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환이 잘 돼야 그 신진대사, 대사가 잘 돌아 작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그 우리가 다리 쪽에 코, 허리 쪽에 힘을 너무 많이 주는 생활 어떤 직립보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점점 창자가 내려앉고 딱딱해져요 폐도 내려앉고 자, 힘드시면 또 이렇게 팔꿈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또 팔꿈치도 아프면 그냥 이마를 이렇게 누르고 자, 손목이 막 많이 아프신 분들은 그냥 처음부터 팔꿈치로 들어가세요 팔꿈치로 저, 원래 이제 팔꿈치 운동하는 방법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손하고 팔꿈치를 딱 땅에 대고 이렇게 들었다 내려. 그럼 팔꿈치 통증에 도움이 많이 돼요. 이 주먹의 각도를 일직선으로도 하기도 하고 옆으로 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팔꿈치 통증에 도움이 돼요. 그 방향을 어디라 주먹을 아래쪽으로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보면 팔꿈치 통증 치료에 도움이 되는 동작 이 자세가 있어요. 여러분. 아프신 부위가 다 다르기 때문에 후, 자 바람을 불면서 자 이거 한 5분, 10분 정도 되면 막 몸에서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열이 나면서 후, 이제 바람을 불게 되면 점점 입에서 약간 뜨떳미지근한 약간 더운 것 같은 어떤 더운 공기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가스예요. 사실 가스인데 일반인들은 거의 못 느끼고 제가 아까 막 가스 내뱉는 동작을 해 줬잖아요 그게 조금씩 조금씩 나오면 이게 뜨뜨이지근하게 나오면서 재채기가 난다 혹은 뭐어 뭐 하품이 난다 뭐 이렇게 기침이 난다 기침이 날 수도 있어요 네. 자 이런 식으로 한 10분 정도 이렇게 계속 하는 겁니다 이제. 또 이렇게 또 한번 걸어다녀 보고 대고 미친놈 거죠 여러분 아, 저도 아픈 시간들 을 너무 오랫동안 한 20년 동안 너무 아파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통이 어떠할까라는게 상상이 되니까 저는 차라리 좀 미친놈이 되고 여러분들 좀 치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가스라도 나와야 방법이 잡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한 10분 정도 하는 겁니다. 어. 힘들면 또 발꿈치 내리고, 또 이마 또 눌러주고, 아유아유아유아유아유 아유 아유 아유. 이마 누를 때 그냥 이렇게 좀 팔에 힘을 빼고 누르면 더죠아 10분쯤 하고 나면 이제 힘이 들거든요. 그럼 또 누워요. 자, 아까 처음에는 이제 오른쪽 다리를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아, 뭐, 지금도 똑같이 해도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여러분, 왼쪽 다리를 열 번. 이걸 꼭 해줘야 돼요. 왠까? 왼쪽 다리를 열심히 흔들어 줘야 가스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계속 넘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안 하고 가스만 배출하면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왼쪽 다리를 열심히 흔들어 줘야 돼요. 심지어, 왼쪽 발에다가 힘을 주고, 이렇게 엉덩이를,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왼쪽 발바닥에다가 힘을 주고, 엉덩이를 들었다 내렸다. 이것도 좀 하시는 게더 좋아요. 자, 이렇게 하고, 아까 지금 앞쪽 근육을, 이제 개그름 동작 하면서 앞쪽 근육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요건 좀 뒤쪽 근육을 좀 써줘야, 뒤쪽 근육을 좀 써줘야 되거든요. 어, 그니까, 아까 했던 동작은 이렇게 하면 자, 뒤통수도 이렇게 한번 들면서 흔들어 보고 어깨, 어깨, 자, 엉덩이 들고 오른쪽 어깨, 왼쪽 어깨, 자, 오른쪽 어깨,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왼쪽 어깨 이렇게 하면 전통증이 있는 사람들한테도 되게 도움이 돼요. 어, 도움이 되고 이렇게 엉덩이를 들었다 내렸다, 엉덩이를 들었다 내렸다, 엉덩이를 들었다 내렸다 해도 허리 디스크 있는 사람들한테나 고관절 통증 있는 사람한테 되게 도움이 돼요. 그요 이렇게. 후. 후. 자 이제 아, 아까 이제 우리가 계획을 안 하던 동작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좀 풀어줘야 돼요. 풀어도는 아 제가 아까 처음부터 이게 손 푸는 동작을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따가 여러분 이제 더 하시고 싶으면 이게 손 푸는 동작을 좀 하세요. 주먹이라도 이게 좀쥐어드려 이러고 난 다음에 제가 아까 개걸음이나 이런 걸 하셔야 돼요. 자, 손 푸는 동작을 꼭 하세요. 어. 자, 누워서 이제 좀 쉬면서 그냥 쉬는 게 아니고 권투를 하는 거예요. 자, 다리도 덜어 올리고. 머리도 덜어 올리고. 자, 이러다가 또한 번씩 왼쪽 다리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해주고, 왼쪽 다리. 바람 불면서. 권투하고 자, 오른쪽 어깨,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왼쪽 어깨. 하... 자, 가위접기라고 있습니다. 가위접기. 자전거 타기. 이제 옆으로. 다리를 옆으로 이렇게 하는 거. 세로로 이렇게 하는 거. 자,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다시 자 팔꿈치 눌러주세 팔꿈치 눌러주세요 자, 이 방향 이 방향 이 방향 이 방향 이 방향 자,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한쪽으로 어깨가 아픈 걸좀 예방이 돼요 자, 한참 하면 근데 손목이 되게 심하게 아프시면 한 번씩 이렇게 똑같은 손가락이 있어요 똑같은 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만 이 이렇게 딱 잡으세요 지그시 당기는 겁니다. 지그시 한 4초, 5초 정도 당기고, 또 다음 손가락, 지그시 4초, 5초 당기고, 또 다음 손가락, 지그시 당기고 또 다음 손가락, 새끼 손가락, 지그시 당기요 엄지손가락은 이렇게 걸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손가락으로, 엄지손가락,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 이렇게 걸고, 지그 지시 당겨주고 이러면 어, 손목이 훨덜 아파요, 훨덜 아프고 나중에 이제 뭐 이런 동작을 하면 자꾸 손가락이 저리거나 손목이 아프거나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계속 움직여주면 결국 풀려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손목 아프신 분들은 너무 이제 방법을 모르니까 대처법을 모르니까. 아파라아파라하고막 파스 갖다 붙이고 막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봤는데 이게 손가락을 골루 이렇게 그냥 계속 움직여 주고 있다 보면 손목 아픈 것도 어느새 없어지고 손가락 아픈 것도 자꾸 풀려나가고 이게 자연치유예요. 이게 계속 움직여 그러니까 어떤 이제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빨리 막 이런 습성이 있어가지고한 1분 해보다가 효과, 효과 없네 그고 때려 쳐 버려요. 이거 아니에요. 그 만약에 아 내가 손목이 손가락이 손목이 되게 아프다 그럼 이거는 한 하루나 이틀 동안 계속 관심 갖고 해보는 거예요 한 이틀 정도 하면 은원한 통증들은 다 이렇게 풀려나가요 그죠? 네. 그리고 손가락이 너, 아까 이제 손바닥을 너무 누르면 이제 손바닥에 피가 너무 많이 몰려서 손바닥이 절인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책상 같은 데다가 가 이렇게 손등을 이렇게 올려놓고 손톱을 눌러줘야 돼. 요 손톱을 이렇게 누르면서 팔꿈치를 이렇게 들면서, 이게 지그시,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지그시, 지그시 팔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손가락, 손톱에다가 주고, 열 손톱 됩었다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손가락 절인 것도 해소가 됩니다. 어? <웃음> 네. 손목도 이렇게 손가락도 움직이고 손목도 이렇게 풀어주고 골고루 골고 또 주먹도 쥐었다 폈다 하고 손가락도 움직여주고 이렇게 팔꿈치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여튼 자꾸 해줘서 풀어주면 풀려요 그게 너무 빠른 효과를 기대하니까 좌절해 버리고 포기해 버리는데 그럼 지속적으로 해주면 분명히 풀립니다 자 손가락 당겨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자꾸 이제 누워서 하는 동작을 누워서 하는 동작을 한 5분 정도, 이제 또 앞으로 개걸음 하는 동작을 한 10분 정도 이렇게 해는데 저도 이제 이런 걸 실험은 해봤어요. 실험을 해보고, 동영상을 올리기 전에 실험도 해봤고, 제가 딱 한, 한번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으신 분이 딱한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개걸음 이런 거, 부어 동작 이런 거는 시존에 이제 네이버나 이렇게 동영상들이 가끔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뭐, 굳이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사람들이 따라서 하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동영상을 올리지 않았어요. 올리지 않았는데, <웃음> 그 어떤 분이, 아,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바깥에 나가시지도 못하고, 막, 배는, 윗배, 명치는 아프고, 너무 가스는 안 나고, 오 너무 힘들어 하셔가고 그냥, 저도 그냥,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마지막 방법이다. 이거, 이거 그, 일단, 못 나가시고, 운동도 못 하시고, 막 이러니까, 그러면 진짜 목숨 걸고, 개걸음이라도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분한테 나중에 연락이 왔는데, 아 좋아지셨다라는 거예요. 아 많이 좋아지셨대요. 그, 실질적으로 그분이, 뭐, 이렇게, 아주 좋아지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 아우, 뭐 나, 나, 그 뭐, 내가 실질적으로, 실험해보지도 않고 그냥 아 그냥 이론적으로 이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좋아지셨다고 하니까 어, 저도 그냥 어뭐 어, 그것도 효과가 있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 이걸 뭐 동영상으로 찍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그냥 생각에 벌써 기존에 있는 걸차까지 해서 동 영상 올릴 필요가 있겠나 근데 그래서 이번 동영상 이렇게 올리면서 최근에 이제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셔가지고 어떻게 이사 이 분들을 어떻게 좀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데, 좀 돌파구를 열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좀 항상 좀 여러분들 걱정을 많이 해요. 음. 여러분들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항상 여러분들이 마음에 쓰이고, 여러분들 도우려고 방법을 찾아내고 있는데, 하여튼, 그분들 좀 돕기 위해서, 어떤 분한테는 한번 해보라고도 얘기했고, 근데, 발로만 하는 것보다 내가 실질적으로 실험을 해보고, 아 어떤 효과가 있는가를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될것 같아서, 제가, 그저께 하고 테스트를 해봤어요. 테스트를 해보니까 아 이렇게 하니까 분명히 저는 가스가 나오는 걸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일반인들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쉬,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가스를 인위적으로 빼낼 수도 있고 참가해서 인위적으로 빼낼 수도 있고 가스가 나오고 있, 있는지 안 나오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 이렇게 하니까 분명히 가스가 점점 많이 나오면서 제가 테스트를 했는데 어지막 갑자기 막 배가 막 엄청 고파지는 거예요. 자기 직전에 막 배가 너무 고파져갖고 우유에다가 콩프레이크 말아서 먹고 잤습니다. 도저히 잠을 못잘것같아 갖고 아니, 가서 분명히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걸 느꼈고, 제가, 어, 어제, 낮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굉장히 긴 시간을 했어요. 사실은 그냥 테스트 한다고 거의 한 30분을, 거의 한 시간을 했던 게 30분씩, 30분씩. 두번 정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 그냥 처음에 할 때는 그냥 앞쪽 동작으로 그냥 개그을미리로 하다가 아, 이게 하다가 사람들 너무 아프겠다 싶어서 아, 이렇게만 하면 안 되겠다. 누워서도 좀 하고 앞으로도 하는 게 아, 여러분한테 더 유익하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일단은 방법을 한번 여러분한테 찍어서 알려 드리는 겁니다. 알려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 방법이 5분하고 1 0분해서 효과가 나타나시는 분도 계시겠고 한 번에서 효과가 나타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 번으로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제가 어제 30분씩 30분씩 두번을 했다니까요 처음에 30분 했을 때는 뭔가 어 이게 효과 있기는 있는데 아마 어, 여러 쪽으로 이렇게 좀 무리가 오니까 그그 아, 그 효과를 크게 못 봤어요 근데 두 번째 그러니까 낮에 몇 시쯤인가? 낮에 한두 시쯤에 한번 테스트를 하고, 저녁에 거의, 이제, 우리 가족들이 잘 때, 10시부터 한 10시 반 정도까지, 그러니까, 두 시, 10시 반에, 이제 두 번을 이렇게 3 0분씩3 0분씩 하니까, 막, 갑자기 가스가 막확 밀려 나오더라고요. 막 이렇게 막 바람을 불어보면, 막 텁텁한 공기가 막 밀려 나와요. 밀려 나오면서, 어 그런 현상이, 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만 해갖고 어떤 이게 효과가 있네 없네 이렇게 판단 내리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모든 게 가중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리에 있던 피가 이 가슴 쪽으로 올라오는 때는 굉장히 시간이 걸려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몸 속에 있는 혈관에 모세혈관 대동맥, 대정맥 모세혈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13만 킬로미터예요. 13만 킬로미터가 다리와 창자에서 이쪽으로 올라오는데 그렇게 빨리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니까 러 계속 몇번 가중치, 반복되는 작업을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가중치를 끌어올려주면 이렇게 올라와요. 제가 이거도 번에 동영상 찍기 전에 이제 머리를 감고 이제 세수를 하고 여러분한테 이제 좀 깨끗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세수를 하고 왔는데 제가 어제 그 동작을 두번 했는데 이 가슴 위쪽에 혈관이 바적서 있더라고요. 이 가슴 위쪽에 원래 제가 조금 혈관이 약간 허했거든요 하얀색이었는데 혈관이 바짝 서면서 피가 많이 올라왔다는 게내 눈으로 확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분 30분씩 두 번을 했는데 그 정도로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물병들기하고는 이렇게 앞쪽으로 누르는 거는 근육 사용하는 부위가 다르죠 물병들기는 이 윗근육을 사용하는 거고 개그름은 어떻게 보면 이 팔굽혀펴기 동작이에요. 그죠? 어, 팔굽혀펴기 동작인데 움직여주면서 그러니까 이 앞쪽 근육으로 피가 확 올라와 있다는 라게 느껴지고, 아, 이렇게 해서 가스가 많이 나왔구나라는, 어, 그런 약간 확신 같은 게들었어요 여러분한테 제시를 해드린 겁니다. 자, 5분, 10분, 뭐,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무리는 하지 마세요. 너무 무리해 하면, 아, 여러분들 이 워낙 안 하던 동작을 갑자기 하게 되면 자꾸 아픈 부분이 나타나요. 손목도 아프고, 팔꿈치도 아프고, 자꾸 막, 목도 약간 아프려고 하고, 승목은또좀 아프려고 하고, 자꾸 이런 게 나타나니까. 여러분들 그냥 막 가스가 안 나와서 미치시는 분들은 막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막 지금 당장이라도 막 뽑아내, 제가 예전에 막 농담사만 해요. 농담은 아니에요. 진짜 그랬어요. 진짜 긴 바늘이 있으면 내 배를 찔러버리고 싶어 찔러서 가스를 좀 뽑아내고 싶을 정도로. 그런 압박감에 시달렸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한 20년 동안 죽다가 살았는데, 그 정도로 고통을, 그, 안 당해본 사람은 상상을 못해죠 그죠? 뭐, 병원에 가도 소화제만 지어주고, 뭐, 또 심하면 신경 안정제, 정신과약 지어주고, 막, 이렇게 들어가는데, 사실은 이게 현대의학에서이 부분이 연구가 안 됐어요. 가스가 왜안 나오는지 왜안 빠져나오는지 연구 자체가 안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방법을 알려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병원에서 가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이렇게 이렇게 해보고 이게 이제 가스가 이동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다리를 이렇게 하다가 왼쪽 다리를 이렇게 자꾸 움직여 보면 방귀가 나오기도 해요 자 이렇게 움직이다가 왼쪽 다리를 자꾸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렇게 흔들어주면 방귀도 나오고 그 방귀도 까서그러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위로 나오는 거는 우리가 그냥 방귀를 안 그러죠 그냥 뭐 하품이다 재책이다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학문으로 나온 걸 방귀라 는데 사실은 실체는 똑같아요 방귀로 나온 건 대장을 거쳤기 때문에 방귀라 그러고 이 위로 나오면 대장까지 가스가 안 가고 그냥 위로 빠져 나오는 거예요. 위로 잘 빠져 나오는 사람은 하루 종일을 살아도 방귀를 안 끼요. 그게 제가 이런 말이에요. 가장 건강한 사람은 밥도 잘 먹고 방귀를 아예 안 끼는 사람이 제일 건강한 사람입니다. 나이를 먹으면요 방귀 횟수가 점점 늘어나요. 상자가 내려 안 되면 나중에는 방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묽은 면이 막 섞여서 나오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이게 반기를 끼면, 아, 소화 잘 됐다. 이런. 나오는 건 좋은 거예요. 나온 건 나쁜 건 아닌데. 근데 문제 그게 횟수가 너무 잦아지고 있다는 라 거는 창자가 변형이 되고 있다는 라 거예요. 매리 안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고. 그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그 그러니까 하여튼, 자, 이런 동작을 여러분들 그냥 하루에 한, 서두르지 마시고 그냥 한 이틀 이틀 안에는 뭐가 나와도 나올 거라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 가중치라는 게 있는데 이게 하루에 한두번 정도 했을 때두번에서 효과가 있는 사람 저는 벌써 가중치가 굉장히 평상시에 운동을 많이 하니까 가중치가 굉장히 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이 동영상을 보고 따라한다그러면 가중치가 전혀 형성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5분, 10분 이렇게 하셔도 되고, 혹은 뭐, 3분, 5분 이렇게 좀 줄여서 하셔도 되고, 3분, 5분을 뭐 하루에 3번 정도 하신다거나, 응? 이런 식으로 줄여서 하셔도 되고, 여러분이 적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최소한 이틀까지는 포기는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최소한 이틀까지는. 혹시 나옵니까? 오늘 안 나오던 가스가 내일부터 나오기 시작할 수도 있다라는 게. 그때서야 가중치가 붙었어. 가중치라는 거는, 오늘 5분 운동하고 내일 5분 운동하면 쌓이는 거예요. 10분, 모레 하면 15분. 그러면 혈, 혈액이 점점 더 이동을 하기 시작해요. 가스도 이동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가중치가 형성됐을 때 이제 빠져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보통 일반 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념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가중치 계산하는 방법을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아는 사람이고 또 지식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빨리 판단하지는 마세요 이틀 길면 3일 정도는 가야 돼요 어. 그게 나중에 또 가스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게 속이 좀 편안해지기 시작했다 이러면 아까 얘기했던 다리 동작 있죠 평상시에 물병들기도 좀 하시고 가스가 안 나오는 분들은 오른쪽 창자가 커져 있거나 폐가 내려 앉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 두 번, 왼쪽 다리 두번 들었다 내렸다, 하, 바람 불고. 자, 오른쪽 다리 두 번, 왼쪽 다리 두번 들었다 내렸다, 하, 바람 불고. 자그 다음에 팔 흔들면서 머리 흔들고, 하, 바람 불고. 자 이거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창자가 형태가 변해버려. 폐가 좀 커져 버렸어요 이걸 하려면 이걸 치료를 하려면 진짜 기나긴 상황이 될 거예요 때로는 모래주머니 도움을 받아야 되고 만약에 자 이런 것들을 하루에 그냥 습관적으로 자꾸 하셔야 돼요 해야만 가스가 멈추지 않고 창자에 갇히지 않고 계속 빠져나오게 돼요 물병들기도 하시고 물병들기는 하루에 네번 내지 다섯 번꼭 하셔야 되고 그래야 피가 올라왔던 피가 안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혹시나 소화 불량이나 자주 취하는 증상이나 영유성 식도염이나 만성 설사 증상이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장질성 동영상 보는 방법이라는 동영상 꼭 들어보세요. 그 거기 보시고 거기서 안내하는대로 동영상을 쭉 따라가시다가 나중에 폐의 좌우 비대칭 찾는 방법 모래주머니 착용법까지 들어가야 영유성 식도염이 치료가 될 수가 있어요 과민성 대장정후이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빨리 치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정상이 가벼우신 분들은 너무 쉽게 치료되시는 분들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 동영상을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보고 있다는 라 것은 벌써 굉장한 시간이 흘렀을 가능성이 많아요 10년, 20년이 지나버렸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만큼 여러분이 창자가 변형이 됐고 혈관이 변형이 되렸고 폐가 변형이 되렸고 그, 그만큼 몸이 많이 어그러졌다는 라 거예요 그걸 회복하는데 몇 개월을 잡았으면 답이 안 나와요 최소한 1년, 길게는 5년까지도 치료기간을 잡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동영상을 보면서 모래주머니까지도 착용, 착용을 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세미나에 오셔서 저하고 또 만나서 대화도 해보셔야 되고, 하여튼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여 저는 뭐, 여러분들 돕고 싶어서, 어떻게 든 아프신 분들 보면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어떻게 하든, 특히 또 가스, 또, 명치통증, 또 명치 통증, 막, 또 명치에 막 위통, 막 이런 분들 계세요. 일단은 풀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방법 저 방법 쓸수 있는 방법 다 써봐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 약으로 해결되는 정상의 병은 아니에요. 좋은 음식으로 좋은 유산균으로 치료되는 성질의 병이 아니에요. 창자가 커진 걸 폐가 커진 걸 약으로 음식으로 유산균으로 어떻게 원래대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잘못된 방법이에요. 창자가 커진 걸 침을 놓으면 그게 창자가 작아지겠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배가 커진 걸 침을 놓는다고 배가 작아지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시각을 다른 시각을 가져야 되지. 잘못된 시각을 가지면 절대로 이병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 또 두서없는 얘기 자꾸 하게 되는데. 아, 또 명절 어, 추석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추석. 다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저도 그냥, 어, 친지들 좀 찾아뵙고, 어, 바쁜 시간들 보냈는데, 추석 기간 동안 또 이렇게 후원금 보내주신 분들 몇분 계셨습니다. 아, 후원해주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어, 지금껏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늘 감사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후원해주신 어, 분들의 동영상 밑에 댓글란에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기회가 되시면 세미나에 오셔서 제 얼굴도 한번 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서울 들르실일 있으면 어, 세미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오늘 긴 시간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다시죠 저렇게 가스가 나오더라도 아까 다리 조작과 팔 흔들기와 머리 흔들기 목에 힘주기 바람 불기 때로는 어깨 덜썩거리기 이런 걸 일상생활 가운데서 자주, 자주 반복적으로, 뭐 10분에 한번씩이다 10분에 한 번씩, 짧게는 5분에 한 번씩, 아무리 늦어도 15분을 넘어가 버리면, 가스가 갇혀버려요. 그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현실을 제대로 직시를 해야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결국 엉뚱한 방법들을 자꾸 찾아다니시게 됩니다. 하여튼, 여러분, 하여튼,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아, 일단 올려봤습니다. 오늘 동영상 올리면서 약간 부담이 됐어요. 일단 아, 긴 동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